아유성원 선생 충남들하고 먹은데 있으니까 그건 좀볼게 많단 말이에요. 아이이 아, 이거 말이 하시네아 어, 진짜. 스는은 되게 엄청 좀 시간 걸렸는데 대체는 금방 끝나네요 하게떼이마음면되 되게 느낌이데현장니 아, 이렇게 붙어버리면 제가 얼굴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었구나 끊었구나. 끊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구나. 끊었 그러게요, 저분 아직 끝나고? 끝나고? 어? 죄송한데 집중 어, 네. 좀, 좀 해주세요. 뭐하세요? <웃음> 아 술을 안 마셔서 항상 쉬는게 있는데아 그래서 항상 유튜브가 통취가 네. 어르신들이 더위 피해서 앉아 계시는 아요 어, 여기는 지금 20분 정도 공연을 하네요. 아, 지사하게 혼자 앉아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 오케이. 아, 됐어, 됐어. <웃음> 비정 상했어. <있어. 웃음> 아, 됐어. <웃음> 아니 그, 그 의자가 작아 보이는 건좀 싸우는거 같아 고린도 마찬가지예요아에요 <웃음> 저는 되게 셔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많이 슬프셔 대전 제아털이나를 대전 신경 쓰고 있다라는게 더운거 아니가 물도 신경 쓰고 있네요 대전 <웃음> 디아털이 <웃음> 너무 근데 나들목이 아니라 지하철 직원분이 있잖아. 나름 그래도 이런거 준비도 연기해서잘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집중하고 요가 <웃음> 아니 거기 이 많아요, 원래. 동그라미. 너무 좋아. 먼저 <목소리> 들드리습니 <목소리> Next to you, you, and make sure you're alright. take care of you, and I don't w a n t be i h d I'm <laughs> sorry. 집에달라고메모물인가요요이어요 음. <웃음> 아, 아, 네, 어, 그, 뭐, 어, 근데 이거 아무리 그도안 나와. 네이버 도직 그러니까 트레인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뮤직 트레인을 검색하니까. 더더왜 근데 더안 해요? 예상이 아, <웃음> 어, 그, 예산이. 예산이 그쪽에서 i n g to wait t 그 see. I'm going to go home. I'm going to go 에 o m e I'm going to go home. I'm g o i n e e s n i n